안녕하세요 어, 민정 쌤입니다. 세경 쌤도 같이 오셨고요. 여러분들이 빈야사요가라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빈야사요가 중에서 좀 가장 기본적인 수리한 나마스카르 동작들을 하면서 오늘은 가슴을 조금 더 충분히 좀 릴렉스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세 구성을 해볼게요. 자 오늘 자세는 세경 쌤이 보여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들 시작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또 알람 설정, 댓글 공유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서주시고요. 발을 그냥 골반 넓이 간격 유지해 보겠습니다. 발가락 나인는 살짝 조금 넓게 해서 발의 힘을 유지하시고요. 네, 들이쉬면서 천천히 양팔을 위쪽으로 네, 이 가슴 쪽에 공간을 좀 활짝 열기 위해서 마치 Y자 형태로요. 좌우로 조금 팔의 간격을 넓게 해서. 네 가슴 겨드랑이 라인 열어주시고요. 이제 내쉬면서 복부를 잡고 천천히 상체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네 발뒤꿈치 바닥으로 내려주시고요. 네 엉덩이를 살짝 이 좌골을 천장 방향으로 약간만 더 들어올려서 뒤쪽 햄스트링이 살짝 길어지게 해주세요. 네 이제 천천히 오른 발을 뒤로 보내보겠습니다. 네. 복부 한번더 안으로 잡아 주시고요 천천히 내 정수리는 앞쪽 벽을 향해서 오른쪽 뒤꿈치는 뒤쪽 벽을 향해서 조금 더 멀어지게 해주세요 이제 내쉬면서 배를 당기고요 안쪽 허벅지, 내전근길이 안쪽으로 살짝 더 모아지게 해주세요 골반의 안쪽에 중심 잡고 들이쉴 때 가볍게 열어놨다가 내쉴 때 배와 천천히 안쪽 허벅지 라인의 힘을 안으로 모아주세요 네, 잘. 이제 어, 앞에 있는 발을 뒤로 가져가 볼게요. 네. 이제 천천히 어, 가벼운 플랭크 자세 해볼게요. 자, 엉덩이 높이를 살짝만 내려주시고요. 배를 당기면서 내 엉덩이 근육을 안으로 지그시 모아주세요. 코어의 힘을 집중한 상태 5초 유지. 5, 4, 3, 2, 1. 이제 무릎을 바닥으로 내려주세요. 천천히 팔꿈치를 뒤쪽에 바닥으로 내려주시고요 내 네, 가슴을 이손 사이를 향해서 앞으로 쭉 길게 네, 수축되어 있던 가슴의 라인을 열어주시고요 이제 천천히 다리를 밑으로 길게 펴주세요 네, 발등 바닥으로 내려주시고 네, 발등과 앞쪽 허벅지면 바닥으로 누르시고요 들이쉬면서 천천히 상체 라인 위로 네, 견갑골을 살짝 아래로 내려주세요 네, 이제 내쉬면서 배를 당기고 골반 위를 향해서 올라와 볼게요 네, 발가락 젖혀서 디디시고요 네, 다운독 자세로 가볼게요 네, 먼저 발에 중심 잡으시고요 무릎을 살짝만 굽혀 볼게요 천천히 내 등을 이 꼬리뼈 방향으로 등을 쭉한번더 길게 해주시고 턱을 당겨서 내 배를 바라보겠습니다 뒷목의 긴장을 약간 푸시고요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을 조금 더 길어진 상태 유지해 주세요 네. 자, 호흡 크게 두번 하시고 네, 호흡이 다 끝나셨으면 복부 힘 잡고요. 오른발을 앞으로 가져와 볼게요. 네, 정수리는 앞으로 왼쪽 뒤꿈치를 뒤쪽으로 조금 더 멀어지게 해주세요. 내쉬면서 배를 당기고 안쪽 허벅지 내전근 라인 힘 안으로 모으시고요. 들이쉬면서 네, 정수리와 왼쪽 뒤꿈치가 점점 멀어지게 해주세요. 내쉬면서 배에 당기고 안쪽 허벅지 라인 힘 다시 모아 볼게요. 이제 복부 잡으시고요. 왼발 앞으로 가져와 볼게요. 네, 양쪽 발가락과 뒤꿈치 꾹 눌러 디뎌 주시고요. 등을 쭉편 상태에서 천천히 네, 복부 잡으시고요. 등을 위로 조금씩 세워 볼게요. 네, 양팔을 옆으로 다시 Y자 형태로 넓게 열어주시고요. 내쉬면서 천천히 네, 팔 내려오고요. 내대로숨 고르시고 네, 이제 들이쉬면서 다시 양팔 천천히 위로 Y자 형태로 옆으로 넓게 열어주시고요. 네, 내쉬면서 복부 잡고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네, 발뒤꿈치 아래로 내리고요. 네, 좌골을 천장 방향으로 살짝 더 밀어 올려서 햄스트링 길어지게. 네, 이제 왼쪽 발을 뒤로 보내볼게요. 네, 정수리와 왼쪽 뒤꿈치가 점점 멀어지게 해주세요. 내쉬면서 네, 복부 당기고 안쪽 허벅지랑 내정근 힘 살짝 모아서 유지. 들이쉴 때 가볍게 열어주세요. 내쉬면서 다시 안으로 복부와 내 정근에 힘을 모아주세요. 네. 이제 오른발을 뒤로 가져가 볼게요. 네. 천천히 골반을 내리고, 복부 잡고요. 엉덩이 근육의 힘을 지그시 안으로 모아주세요. 이제 5초 유지하겠습니다. 5, 4, 3, 2, 1. 무릎 아래로 내려 보세요. 발등 내리고요. 팔꿈치 뒤로 굽혀서 바닥으로 네, 가슴을 손 사이 앞쪽으로 충분히 가슴 쪽을 넓혀주시고요. 네, 이제 다리를 밑으로 길게 뻗어볼게요. 발등과 앞쪽 허벅지 라인을 바닥으로 내리시고요. 들이쉬면서 손을 아래로 견갑골도 내리면서 등을 길게 위로 네, 내쉬면서 배를 당기고 골반을 천천히 위로 발가락 젖히시고 올라오세요. 네. 손하고 발의 간격은요. 이제 발을 움직여서 조금 맞춰주시면 되고요. 무릎을 살짝 굽힌 상태에서 턱을 당겨서 내 네, 배를 바라볼게요. 이제 호흡 크게 두번 해주시고요. 네, 몸의 중심이 어깨 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등을 엉덩이 방향 뒤로 더 펴주려고 하세요. 네. 자, 이제 복부 잡으시고요. 네, 왼발이 앞으로 옵니다. 정수리와 오른쪽 뒤꿈치 멀리 들이마십니다. 내쉬면서 배를 당기고 안쪽 허벅지 라인 힘 천천히 안으로 모아주세요. 들이쉬면서 내 네, 정수리와 오른쪽 뒤꿈치 멀리 갑니다. 내쉬고 목부 허벅지 안쪽 라인 힘 모으세요. 자, 이제 배를 잡고요. 뒷발 앞으로 가져와 볼게요. 발가락과 뒤꿈치 중심 아래쪽으로 등을 쭉편 상태에서 천천히 올라올 때 복부 안으로 잡아주시고요. 네, 양팔 옆으로 Y자 형태로 가슴을 좀 넓게 열어주세요. 평상시 거북목이 있으시고요. 목 어깨 아프신 분들은 좀 넓게 열어주세요. 이제 내쉬면서 천천히 팔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대로 숨을 보르시고요 몸 전체에 남아있는 느낌 확인하시고 호흡을 깊이 해주세요. 네, 오늘 자세히 해주시는 분 수고하셨고요. 자, 또 다음 영상에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